이건 누워무한 거 아니냐고 자, 안녕하십니까 스대리입니다 오늘은 화상 모임을 하면서 한 번쯤 당해봤을 법한 끝나는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더 끝나시나요? 오늘은 이런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신박한 서비스를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차세대 소셜비디오 플랫폼 피플입니다 피플의 가장 큰 장점 모든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단계 설자 외에 초대받은 사람은 설치도 회원 가입도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AR 아바타와 배경 설정도 가능해 얼굴로 인식만 된다면 얼굴도 가릴 수 있습니다. 화면이나 파일 공유도 간편하고 유튜브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귀여운 모코코를 비롯한 다양한 이모티콘도 있죠. 오늘은 귀찮은 스토드를 위한 최고의 서비스 히플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피플은 10월 31일부터 클로즈 메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용하면서 이런 기능이 더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개발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뿅